아, 음, 이제 다 허정당씨가 직접 랩핑한 아트홀이거든요. 여기서 타원형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구 부분 섬세하게 표현이 된 부분입니다. 특히 가구 쪽이 잘 되어있지요. 자, 안녕하니요 아, 수고하셨습니다 아,